와 여기.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시안 포레스트하고는 다른 정갈인데요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꼬리 독침 끝에 부분이 주황색 살짝 연한 황토색 같은 느낌이고 꼬리가 이제 좀 얇습니다 되게 이제 각져 보이는 꼬리예요 오, 새끼 정갈이 나왔는데요 와. 오, 되게 통통하다 이거는 아시안 포레스트 같기도 한데요 이건? 와 진짜 조그마요 육체 이제 간 나온 간 나온 개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2, 3주 조금 된 개체 같습니다 이제 와, 저기는 지금 네. 나무를 타서 기대온을 잡고 있습니다 중인 어, 오또 어, 나왔어요 음. 와 계속 나오네요 이제 정갈 삼총사입니다 와 진짜 귀엽다 오 여러분 여기 이제 뛰쳐났어요 아, 성채 저기 안 뛰면 이제 새끼가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.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기대온이 난리 났습니다 진짜 장각부터 시작해서 막 단각 레드기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막 나오는 해충급인데요 진짜 이 기대온이 나 한때 농작물 피해 있다 해서 해충이라고 한대요 그쵸 와 진짜 이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이 정도로 음, 사탕수스 되게 좋아하는데 사탕수스와 어, 지금 첫 번째 타란툴라가 나와졌습니다 아마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상당히 좀큰편 아니네요 작네요 좀 음, 살짝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되게 귀여운 사이즈 같습니다 가까이서 좀 찍어줘. 어, 뭐, 먹어